뭔가 예뻐 음. 안녕하십니까 꿀매남 청풍 소장입니다 아 오늘도 이러고 주무실 겁니까 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4세대 구강장치 아, 아주 혁신기술이 적용되어서 특허 출원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신제품이 런칭되었습니다 아 답답해라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상판매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압기가 너무 압력이 높아서 쓰시기 힘든 분들도 이걸 같이 써주면 굉장히 양압기 적응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압기 사용자들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4세대 보강장치 네. 기도를 열어주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또 편리하고 효과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 장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다 해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선착순으로 40명 40명 40분께만 일단 혜택을 들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하셔가지고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꽤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시는 분들이 빨리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